앞으로 4 개, <웃음> 4개는 와. 끝난다. 오늘 내로 1등못 나올 것 같은데? 야, 이, 오, 오늘 내로 1등 나오겠나 이거? 이럴 줄 알았으면 시작하자마자 태균권 쓸 걸. 제가 쓰, 이 회차인데 다음 회차부터 참여하면 되는 거아니에요 다음 회차에 참여했으면은 글쎄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? 우승 확률이라는 게 있었을까? 모르겠네. 빗소리가 다음 회차에 왔을 때 오늘 끝내야 되는데? 만약에 빗소리가 다음 회차에 왔을 때 진짜 역전해 버린다면? 저희가 마크 접어야죠. <웃음> <웃음> 마크 유튜버 빼야지. 근데 그거 알지? 걔 세상 무서운 거. 아, 이 전쟁을 내가 끝낼 수 있음 조련만. 다들 몇 칸이요? 에 근데? 저는 8 칸입니다. 와개 많아. 아 우와. 우와. 이거 지금까지 했다치고 쌤에 대서 다시 하죠. 뭔 소리 하는 이게 거야? 이게 뭔 소리야? <웃음> 했다치고 한쌤 치고, 치고 <웃음> 인정. 뭘 인정이야? 되게 <웃음> 쿨하게 <웃음> 쿨하게 해주는 척 <적> 하지 말라고. <웃음> 음 땅땅땅! 자 다음번에 다시 새맵에서 다시 하는 네.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심하게 해. 오케이 오케이. 이제 빗소링 감당돼요? 조용해지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너무 안 나와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세개 남았다. 아니 빗소리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본능이 문제예요, 여러분. 그냥 뭐 없는 걸 찾아버리니까 뭐 다이야? 그냥 네. 찾지 요새? 그냥 찾아 쟤는 선사시대에 태어났었어야 되네요 말로 설명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<웃음> 어.. 세상에 <천천히> 두려워 아.. 하하마을이야 <웃음> <내첫> <웃음> 근데 진짜.. 아.. 지앤이도 <웃음> 참 밸런스 잘 맞는다 너 <웃음> 지능을 주고.. 운이 <웃음> <돈이> 없는 거야 <웃음> 진짜 개허가입니다 빨리 y 좌표 내리려고 수직 굴파고 있었거든요. 용암으로 떨어졌구나. 옆으로 한 칸만 봤음 땅이었다. 와우. 콘텐츠 그 하자. 아유씨저 놀이 날게요. 지금 이 대신 인 멍으로. <잇몸으로. 웃음> 아. 저거는 뭐야? 저거 뭐야? 양동이로 물고기 잡는 거. 아! 캐빈님 <웃음> 빼면 다 5명이지. 우리 롤 오인큐나 할래요? <웃음>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니 그래도 꼴찌 두명 뽑는 거니까 달려 달려 어차피 1등하면 지목이라는데 난 이거 하고 나면은 너네들 보면서 이렇게 중계해야겠다 <웃음> 아아쟤 지랄하지 마라 왜왜왜왜왜왜 왜, 왜, 왜, 왜, 왜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랑 옥치하실 <옵지> 분. <웃음> 어? 덧오 옥체하지마 아, 아... 혼자 와냐? 혼자 어? 맞아. 나는왜 억까를 이렇게 당하냐고. 혼자 니까 오케이. 아. <웃음> 그리지 마라. 죽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방법으로. 매드 무비, 매드 무비. <웃음> <웃음> 우와, 물량 양조장 뭐야? 왔다! 준식 씨, 우리 아직 있지 않았지? 나 새로운 테크 트리를 찾아버렸다. <웃음>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음아 음아 음, 음. 음, 음, 한개 나옵니다 염소 떴어 아우씨. 겨우 했다 아 라미 또 저기 봐어 이거 보이는데 한팬과 라미의 환상적 콜라보 보이는데 홀찌 둘만 아니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지 어, 홀찌 어, 둘만 아니면 되지 뚜르디엔 연비? 응. 그냥 저 둘을 담그는 거난 <웃음> 나쁘지 에이, 않다고 생각해 참네. 저 둘이 해보는 거 안 담고도 힘든 사람들을 굳이 왜담고요 <웃음> 안되겠다 <웃음> 여러분! 저희 2dn 연비 제가 귓말로 필살기 보내겠습니다 뭐야 필살기 어. <웃음> 아... 오 이거 하면 한 번에 두개 됩니다 나도 나도 <웃음> <웃음> 나려주면 안되니? 보냈어 그리고 얘산화대 아.. <웃음> 산하 산하 산하 산하 아이나름리 아, 아 <웃음> 여러분 소비님 예? 1등 확정이에요 <웃음> 맞죠? 존...비 <웃음> 의사를 했다고? 이 와중에? 됐다! <웃음> 준식씨 준 준식 씨, 같이 합시다 야 존비 의사 근데... 오바야 <웃음> 아나 이런 것만 해 지금 <웃음> 야왜 어려운 길로 갔냐? 준식이 <웃음> 아니 철찾는데도 한참 걸리고 다이아찾는데도 한참 걸려서 오히려 이게 빨랐어요 후야내도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디서 터져 가나? <웃음> <웃음> <근데 이거> <웃음> 가나? 어? <웃음> 근데 괜찮아 나 일부러 상자 다 넣어놓고 왔거든 오호호호 상자까지 <웃음> 나 사실 한2 3 4 5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니5 5 얼른 1등에서 연비누나 데려갔지 <웃음> 뭔 소리야 자폭, 자폭 한배야 너 포기했니? 저 그래도 차근차근 해가고 있어요 나 하트 여덟 개야 <웃음> 우와 진짜로? 네 어, 많이 했네? 뭐야 다들 많이 했네 응거 많이 했지? 근데 나 다이아 찾으러 갈 엄두가 안나 지금 한배야 너 낚싯대 있니? 동생 좀 데리고 다녀요 낚싯대 진작에 없어졌지 죽어서 아 쟤는 쓸모가.. 아니 쓸모가 없다니 이건좀 너무하네 그래 이거 그냥 하면 되나 여기다가? 너나 찾아올 수 있겠냐? 저, 저.. 오! 오! 아! 끝났다. 야! 와! 치라고 벗기고! 자, 이렇게 해서! 하트, 10개 해서! 어? 근데 왜하트가다안 찾을까? 덜끝난거지 남았네! 덜잘못거네 <웃음> 평화로움 평화로움 평화로움 평화로움 평화로움 되겠냐고 어? 참 나도 평화로움 평화로움 평화로움 진짜 평화로움 어? 이거 이거 떨어지는 거 마이너스 38인가 그러지 않았어? 네? 마이너스 64요 아이씨 아예 바닥 베드라 끝까지 나 하나 나왔어나 하나 나왔어 진짜 하나 나왔어 진짜로? 진짜 하나 나왔어 진짜 진짜 처절하다 진짜 처절해 이렇게까지 해야 아, 되나 가 동굴 좀 동굴 좀 나와라 제발. 된 건가? 다 모아. 되더라. 지구가 네? 보여. 야, 이거 물량동이로 어떻게 잡아? 이거 물량동이로 이제 들고 Alt+F4 누르면 잡히거든요. 한편한 편아 빨리 빨리. <웃음> 그냥 우클릭하면 돼. 어, 나 그럼 왜 물량통에 물 많차. 아 됐다. 끝났어. 아니, 한개 남았어. 한개 남았어? 하... 가자! 야자 우와, 저거랬다. 우와. 어, 몇칸 올라가야 돼? 후후! 아, 씨나 저거 날걸 그랬나? 오늘 내로 2등도 나오나요? 저 나옵니다. 저나니다 어! 어! 어! 어! 마을이다! 마을이다! 진짜 된다! 마지막. 어 그러게 마을 있네 저기. 왜? 쓰디 뭐 남았는데? 왜? 하나 남았어요. 안무나아 뭔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는 거야? 일단 뭐라도 있겠지. 말한 번도 안 가봤단 말이지? 뭐라도 있겠지. 가서 교환. 교환. 교환. 교환만 해도 된다. 교환만 해도. 오 어, 마을이 이게 끝이야? 아니 마을 엄청 큰데 여기? 어? 진짜 되게 되게 큰데? 뭐야 이 마을. 준비분이세요?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. <목소리나> 아 잠깐만. 뭐 없음 없음 뭐 없음 같은 사람인데어어 에메랄드 있다. 에메랄드 있다. 야! 요 잠깐 상자 에메랄드 있다. 상님아상열 칸째 어디? 아이고아 하나 남았어. 연비 여기 첫 번째. 야너 마을에 대한 충성심 줄린다어뭐 하나요 지금? 무슨 계획이죠 이거? 눈에서 어? 아 뛰면 된다고? 아 가죽신발 만들었군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뚜두뚜뚜뚜 뚜두뚜뚜뚜 끝났습니다 와야 이거를 나투디 연비순으로 깨진다고 이게? 난... 야 이게 의외다 이게 생각보다 이 도전 과제로 열칸 채우기 쉽더라고요 <웃음> 쉬운 게은근 있어요 이게 아... 도전 과제라는 게 말이죠? 너무 맨손인데 한편아 지금? <웃음> 제가 그한 팬이한테 좌표를 하나 알려줬거든요? 음. 그 좌표가 되게 대박이긴 해요 좌표 언제 오네? 지금 거의 다된 사람 저요 1개 남았는데 <웃음> 거미가 없냐 거미가! 시앤이가 <웃음> 이걸 나가나요? 친구야 좀만 가까이 오면 안 될까? 나 거의 무서운데? <웃음> 시씨 개무서워 어 죽었다 어 저기 나왔어요 지금. 어, 어, 어 제발, 제발 어, 어, 이거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야 신입 방송 잘한다 참여해야겠네 <웃음> 여기서 경기 종료하고 비소리 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? 아니요 아니요 아 그건 너무 밸런스 붕괴 같은데요 9시간 동안 이거 엄청 힘들게 했는데 갑자기 리셋한다? 아, 와. 리셋 아니지 이어서 가지 리셋 아니지 여기서 아, 이어서 아, 한다고요? 네, 뭐 이어서 하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C N 니가 마지막에 너무 레전드를 찍어줘서 아나진짜 끝났는데 아니 아니지 유아 이거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, 내일 시다 내일 시다 <웃음> <웃음> <님>. <웃음> 케빈님, 저 진짜 60초만 주세요 어, 얘씨엔 n &E 60초면 되겠는데? 1, 2, 3, 4, 5, 이거 품이 없어. 6, 7, 8, 9, 1 6 7 on, <웃음> 8 1 2 아하! 아 예스! <웃음> 아 이러면은 이제 다음 회차 때 3파전으로 가보는 걸로 <웃음> 던지는 거